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케빈님과 마피아 크루들과 함께 마인크래프트 복방 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식 <웃음> 야 이거 오! 레전드다 이 쪼꼬미들이 이제 저희를 괴롭히는 거죠? 이 쪼꼬미들 참교육하면 되는 거잖아 <웃음> 네? 네? 참교육이라니 오, 오자마자 바로 때리시네 아니 근데 참교육이고 뭐고 저는 왜 여자가 되었을까요? <웃음> 엄마! <웃음> 그럼 제가 아빠인가요 설마? 네 아빠! 아니 잠시만요 제가... 저기 저분, 저분 좀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하피디 와.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도티 아빠와 캐빈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웃음> 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물의 케빈님 <웃음> 조합은, 케빈님과 도티가에게 각각 d m 으로전달해드렸고 예. 아이들에게는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왜 아... 저도 알려주세요 왜왜 왜? 왜? 왜? 선물이 뭔지 Where? Where? 왜? 왜? 왜? 어, 왜? 어, 끔찍해 r e 이 h e r 형태가 보아하니 독박 육아인 것 같은데 독박 육아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뭐 네.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육아 방침을 또 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거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면 또 저희가 약간 에너지가 다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말 네. 만이로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맞냐고 네. 지금 어 그러게 나도 좀 적응은 안되지만 뭐 부부라니까 <웃음> 뭐 항상 이런식이야 자기는? 어? <웃음> 어? 지금 뭐라 그러는거야 사람 불러놓고 이 외딴 섬에다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휴가라고 불러놓고 아니 여행지를 잡아도 항상 이런식이야 자기는불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요? <웃음> 어떡하게 뭘어떻게 어떡해? 각자 살아야지 <웃음> 어? <웃음> 아니 이제 아빠가 우리를 다 데리고 살아야지 아 나는 이런 딸을 낳은 적이 없는데 그 이상하네. 아빠, 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웃음> 여보, 내딸 맞아? <웃음> 아니 잠깐만. 오, <웃음> 아니. 어. <웃음> 아 이거 띠돈데 도티가 아니고. 야 이거 아 이거 가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하 아니. 하거 맞는 거 아니 이래도 돼? 네 아빠. 일단 주먹으로 했잖아. 이거 성공해 주셈. 그렇지. 배를 한번 만들어서 자얘들 하나씩 가져가 자. 우와 어, 나는, 나는 누구랑 같이 탈래 일단 우리 가족 회의를 열고 어, 딸아이는 여기서 버리는 걸로 해요 <웃음> 아한 명은 버리고 가는 걸로? <웃음>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나 데려가 자 일단 자갈 매치를 통해서 말이야 부시돌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여기에 남는 거야 <웃음> 그냥 그렇게 같이 가한 명씩, 명씩, 명씩 사라지는 거야 왜? 갑자기 크리스마스 특집이라더니 공포 특집인데? <웃음> 잠깐만,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 맞다 맞다 크리스마스 특집이지? 아 맞다 어,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요 아, 뭐 부부끼리 같이 타야 되나? <웃음> 아참 부끄럽네 음, 그래요 뭐 <웃음> <웃음> 이게? 아 이게 뭐야 또 이게. 아빠 테롤하나만 불러 주세요. <웃음> 요 요. 아. 요요대리 드랍 댓 쉑. 드랍 더 비트. <웃음> 요. 흰눈 사이로 에. 하고 에이 달리는 기분. 어 이거 진짜 유단이. 말까? 달릴까? 아 잠깐만 말까? 그거 언제쪽이야 <웃음> 아빠 옛날 사람 같아요. 옛날 사람이 야 아빠 태어났을 때 대통령이 어, 전... <웃음> 오, 오, <웃음> 성공, 성공, 성공, 공공공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얘들아 일로 와. 엄마가 어 밥을 차려줄게요 우리 아이들. <웃음> 엄마가 한거맛 없어. 나 외식할래. 어? <웃음> <웃음> 와우, 오늘따라 크리스마스로 가는 가 애들이 싹퉁 맞아 지금. 엄마, 원래 <웃음> 우리 살던 집 어디 갔어? 그거 니네 엄마가 어그 코인 잘못해가지고 다 날렸잖아. 와, 정말. <웃음> 아니야 여보. <웃음> 아, 어, 비트코인이 지금... 아니고 삼성전자야 아 그래? <웃음> 엄마가 10만 전자 간다고 그거 몰빵했다매 어떻게 알았어? 에이구 정말 <웃음> 그거 어. 진짜 어떻게 알았지? 메 그래. 방을 달라고? 어, 내방 지어줘 어, 일단 아, 여기 네방여기있다야들어 <웃음> 업무 어, 분담을 어, 좀 해야겠어요 아네방 그러네 들어가 봐 일단 이거 화장실이잖아 들어가 들어가 어. 자, 일단 뜨거워. 들어가 봐어 뭐야 아아아 어, 어, 어, 어. <웃음> 이거 아. 아빠가 형님에게요. 자 아빠가 그러면 자, 미안 우리... 미안해. 좋지 몰랐네. 우리... <웃음> 묘비를. 자 그리고 그래도 엄마가 이게 들어가 줘야지. 정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묘비도 음, 직접 세워주고. 일단 들어가 줘야겠지. 예, 음. 우리 이렇게 한명한 우리... 한 명씩 사라지는 거야? 어 일단 개인방 드렸습니다. 아 싫어 어. 이거 완료 안 해줘. 야, 진짜 집을 뚝딱 지워버리네. 이거 그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이제 육아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다 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애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같네. 그렇지, 그렇지, <웃음> 개인 방에다가 이거 다 됐어. 집까지 두 개다, 두 개다. 오, 인정. 오, 그렇지, 그렇겠다. 근데 이게 뭐 미션을 성공했다고 주는 건 없네. <웃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억울하네. 아니 근데 하지만... 애들을 키운다고 해서 뭘 주는 건 없잖아 애들이 아 그런, 그것도 그런, 그러네 그렇지. 음... 여보 그러면 나는 일단 좀 재료를 구하러 가볼까? 그러면은 밥은 제가 차려놓도록 할게요 어, 그래 그래 내가 <웃음> 네. 여기서 여기 뭐신종 같은 게 있네? 어? 그렇다면 호인데아 철을 구해야겠죠? 아 레시피를 말하면 안 되나? 철이 들어가는구나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아니 어. 자 이제 집에 있는 철은 전부 철괭이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래도 그 섬에서 하나를 버리고 왔어야 됐어 우리 딸밥 먹어 내가 하던 마인크래프트 안, 콘텐츠랑 되게 다르네 밥 먹어 아무리 그래도 네. 썩은 걸 주면 어떻게해 어? 음, 엄마! 김치, 김치, 밥 먹어! 김치. <목소리>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이고 우리 어린이? 아들이 어떻게 벌써 그랬지? <목소리> 정말 효도를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 아들이구나. 어, 대단하네. 얘들아, 네, 우리 예뻐. 다이아몬드로 축구 할래? 아니, 뭔 소리야. 어, 그런...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다이아몬드? 아예 그렇게 주, 중요한 물건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누가 그래? 누가 그러래? 엄마, 무슨 일이야? 아, 얘 다이아 어, 있지. 될... 얘 다이아 있지. 얘 다이아 있지. 어, 잠깐. 어, 잠깐. 안, 안, 안 돼, 안 돼. 엄마, 잡아. 잡아. 애를 아! 아! 내려!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그치, 다이아 그치, 다이아. 그치, 다이아는 그치, 다이아는, 그치, 다이아는. 그치, 누가 됐어? 없는 다이아가 없는데? 다이아 어머데? 바다 속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아, 어렵어. 아이씨. 어렵네. 아니, 내가 가서 구해 올게요, 뭐. <웃음> 아니, 이거 <웃음>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는지 말을 해 주겠니? 바다 한가운데 비밀 상자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들었어 그걸 또? 그 사이에 의미 없다. <웃음> 그냥 캐는 게오 다이아몬드 진짜로 오, 우와! 와! 잡아! 아빠 잡아! <웃음> 아빠 죽여! 아빠, 아빠 죽이란니야 아빠가 돈 아빠 벌고 있는데? <웃음> 우리 남편은 내가 지킨다. <웃음> <웃음> 다들 연장 챙겨! 어어어 잠만 깐 잠만 깐왜왜왜 왜? 왜, 왜? 어나 익사 안나 익사, 익사. 안돼! 아왜왜 왜? 빨리 살려줘! 아니 그게 아니. 자. 어? 그가 어디선가 어 소리가 진짜 나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어! 계단! 계단! 일자골! 일자골! 아! 거기! 거기! 어, 가실 땐 가셔야죠! <웃음> 아니! 뭔 아버지. 소리 하는 거야! <웃음> 아버지, 아버지! 이 죄를 침대면 너무... 음... 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아버지. 음... 저, 우리 유산은 뿐 빠이할까? 저 양반 저거 유산이 아, 없구나. 근데 나 죽으면은 나 이미 유언장 공증 받아놨어. <웃음> <웃음> 어, 그럼 곤란한데? 아, 아버지! 아, 있다, 있다. 그 정보사를 얼마나 믿으세요? 여기 열렸음! 여기 열렸음! 살려줘 뭐지? 여기 여기 살렸어 살렸어 살았어 살았어 어, 살았다 어. 두루와. 여기 다이아몬드 여기 여기 다이아몬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처리 안가 일단 일단 뒤로 처리 두루. 안가자두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게 뭐야 어, 뭐라고 또 뭐야 마우스 설정에 마우스 반전 켜고 게임 그런 게 있었어 네 저거 시간 다될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 반전 켜짐 와 이거 그거구나 비행기 조종하는 느낌 아하, 어? 아하. 어, 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상한데? 아 너무 이상한데 진짜로? 게임 못 하는데? <웃음> 이젠 엄마네. 미쳤어. 자동 점프. 나 저거 근데 아. 지금 켜놨음. 어, 나 어. 자동 점프 싫어하는데. 아, 자동 점프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여보, 뭐하는? 어디 가는 거야? 요거 다른 재료도 바로 구하려고. 다른 재료 나한테 있어 그거 빨간 거. 아, 아, 아, 그걸 말한. <웃음> 레드스톤이구나 <목소리> 근데 야 너희들도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이거 너희들 선물이야 그러니까. 어? 받아야 되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선물이 엄청 좋을 수도 있잖아 막 닌텐도 스위치 맞아, 이런 맞다.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맞네 아빠 나여 다이아몬드 어? 가져왔어 <웃음> 스팀 덱 스팀 덱 스팀덱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진짜로 어? 나 그럼 바다의 심장이 있어 그러면서 어 너네 중에 한 명한테 주기 뭐 이런 거면 어떡할 거야 봐줘 어? 그러면 일단 비솔림 저거 성공시키자 그니까 아, 그래. 순수하네 금방 그러니까. 넘어가네 어, 저기 그니까 러 얘들아 농사를 좀 짓자 우리 네 됐어. 농사 무슨 농사에요? 쌀농사 다른 거 있어? 다른 어. 거? 그거 그거 좀 하얗고 없네. 그 약간 회색의 하얗고? 그런 거 그런 거 없어? 하얗고 회색 아, 그, 하얗고 회색 회색이면 철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응. 음. 어. 그... 왜 숨기는 거야? 말고 그 노란 거 구해야 되잖아 노란 거 노란 거 있어? 아. 여보? 노랑 노란 거 없어. 노란 거? 그 여보, 그 우리 결혼 반지 녹일까? 어라. 어차피 아, 뭐... 아빠, 그거 빼고... 엄마가 저번에 시장에서 장본다고 이미 팔았어요. 아, 맞아! 어... 말하지 말랬지? 뭐, 그거 팔아서 물타기 했다던데 사실이야? 물타기! 뭐? <웃음> <웃음> 저거 은근 구하기 힘들지 않나, 저거? 그러니까. 오오오오! 칭찬 하나씩 하면 금괴를 준다. 그럼 다들 모여 보자, 우리. 다들 모여 보자. 그냥 낄게. <웃음> <웃음> 어허, 오, <웃음> 그런 방법이? <아빠>. 그냥 하자 <웃음> 그냥 하자, 제발. 어, 우리 연비는 음, 아주 착실하고 어, 몸을 아끼지 않고 약간 이런 일을 하는 정말 악착같은 독한 사람이랄까? <웃음> 아, 저게 칭찬이야? 아, 칭찬이지. 칭찬이지. <웃음> 열심히 묘하네. 산다는 거니까. 음, 그리고 우리 투디는 아주 낙천적이고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그정도 어, 낙천적이고 아주 참 뭐랄까 음. 긍정적인 친구라고 할 수가 어허. 있고 그런 친구로 잘 자라주었고 어. 그다음에 빗소리는 아주 힘이 음. 세요 그래서 실제로 네.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자기가 뒷목을 직접 잡아서 무릎을 꿇린 적이 있어요 <웃음> 아 진짜 리얼로? 응 음, 리얼로 C 뭐, N 니는 아주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아주 그런 쪽으로 좀 재능이 있는 건멋이 음, 많이 아니 그러니까 어,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예요 예, 예. 어, 이런 친구들로 내가 잘 키웠어요 집에서 야, 대단하네 그래도 엄마가 아유 우리 애들 잘 키웠네 채팅창에 보니까 그 연비 칭찬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댄다라고 돼 있는데 맞나? 나댄다라니 <웃음> <웃음> 아아왜아왜 <웃음> 아, 여기데 그룹은데 아니 이거 하는 어, 저... 거잖아. 아 이건 아니지. 그럼 증계 하나만 주세요. 근데 칭찬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 날로 먹으면 그래, 안 되지. 알았어. 기다려 봐. 아빠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말고 거기 있어. 알았어. 지켜볼게요. 여기서 c c t v 마냥 애들아 나를 가려 줘. 왜저안 보여? 아니. 주민 담당 만들어 놓고. 야, 우와. 잠깐만. 야, 나 어디 구경할래. 나도나도 우와 이게 뭐야? 진짜 너 이북에서 왔니? <웃음> 어금게 <웃음> 하나만 줘봐. 어, 여기 실공 왕국 출신이라 땅골 받았어. 어, 일품이고 막.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웃음> 어, 됐다. 빵길래 바로 집어 먹을 뻔했네. 이거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빵이 나왔거든? 직접 아빠 가 까주세요. 이거 우클릭으로 해가지고. 야 아, 기대되네. 음, 근데 빵길래 아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니? 정말 아빠, 멋지고 아빠, 최고의 아빠, 대한민국 넘버원 유튜버라고 너는... 생각해요. <웃음> 자, 오케이. 해. 개봉기. 자, 갑니다. 언박싱. 자, 선물은 아, 아, 여러분들의 아, 사랑과 우정입니다. 사랑과, 아, 사랑과 아, 우정. 사랑과 우정의 폭사. 와, 칼이버리네 와, 잠깐만. 나 도망, 나못 나 뛰어. 나 지금 <웃음> 나못 뛰어. 나못티 사람 잡어. 잠제우정이 제일 중요하죠그러면요한언 제일 중요어누구 제일 중요한 조그터 조그만 조그만 터그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자, 여러분 그 금전적인 자금적인 연말 되세요. 풍요로운 연말 되세요. 돈 많이 버시고